올려 야려올야이봐야 옷이 너무 작나? 윌리 응? 옷작야윌야윌야야야야이쁜리아 그래 가만히 있어서 아, 아주 좋아 왜 잠깐만 버텨 <웃음> 올리? 올리? 올리? 올리? <웃음> 어찌 귀여운거 보다 뭔가 좀 <웃음> 그냥 니옷 네 같다 올리야 이게 옷이 어허? <웃음> <웃음> 아 올리 머리 보도 그냥 다 올리가 다아아 <웃음> 아! 아! <웃음> 하지 마 올리야 오 올리 가만히 있어도 아주 좋아 옷 입어야 도 올리 오 올리 올려, 올려, 적용을 해야 돼. 어? 면에다가 지금 단추까지 어? 아주 좋아지금 <웃음> 너무 좋아서 지금 그러는 거지. 왜이 손으로 왜 클릭했냐고? <웃음> 이거 왜 샀냐고? 이 손으로? 하지 마, 올리. 너자꾸 그러면 너의 귀여운 모습 보여준다. 야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, 올리야? 어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, 올리? 어? 올리? 깨물 거야안 깨물 거야. 어? 깨물지 마 나. 알았지, 올리야? 맛있는 간식 줄게. 라지 올리. 어, 그래도, 잘 어울린다, 올리야. <웃음> 펜 팬더 같지 않고, 그냥 올리 같다, 올리. <웃음> 아, 아. 우리 좀 적응하자 우리야 괜찮겠어 괜찮 괜찮, 괜찮. 괜찮. <웃음> 얘. 리야 올리는 옷안 입을때 제일 이쁜거 같아 나는 <웃음> 너 어떡하니? 옷 입어야지 <웃음> 아. 음, 이렇게 뭐 물고 있으면은 좀 잠잠해지는구나 어울리 이게 몸통은 야, 몸은 긴데 이쪽 얼굴은 <웃음> 올리가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커. <웃음>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. <웃음> 봐봐, 몸은 저기 꼬리까지 덮었어. 그런데 <웃음> 얼굴은 안 들어가 우리 올리야. 대도 올리, 어? 올리가 <웃음> 좀 머리가 큰가봐. 올리가 <웃음> 머리가 좀큰것 같아. 이 목에서 걸려. <웃음> 꼬리까지 덮었는데, 봐봐. 분명 이거는. 다른 강주들은 이게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. 어? 근데 올리는안 들어가. 어? 물론 뭐, 이게막좀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긴 하는데, 억지로 쓸수가 없겠다 계속. 올려 옷을 시켰는데, 이 옷이 한, 어? 거의 한 3주일 걸렸어. 어? 이 3주일 오면서 올리가 다 자라버렸어 <웃음> 어? 이미 올리가 다 자라버렸다고 원래 <웃음> 되게 작았을 때 시킨 건데 이 옷이 어? 중국에서 와가지고 <웃음> 올리가 다 자, 자라버렸어 이래서 중국 건 시키면 안돼 올리 야아 <웃음> 너무 오래 걸린다 올리야 어? 올리야 너무 오래 걸려 아무튼 옷의 후기는 올리가 얼굴 큰 걸로 <웃음> 알았지? Yeah.